형수님? 코로나! 코로나! 어 코로나 조심해, 컨턴. 아, 그거 안 예뻐. 자, 나의 컴덴마. 마.. 마스크. 잠시만요. 오빠 잠시만요. 매도요 아, 예 형수. 네. 종타 디더우? 디엔응에응에에회 워킹 스트트 아. 뭐 먹어? <웃음> <웃음> 지금 어 설날 전이라 사람 엄청 많겠죠? 그렇죠. 그럼 내년에 올까요? 뭔가? 진짜 그럼 내년에 올 건가 보네. 오빠 따라 오빠, 갈 어, 요로이 c h ú 니 g ta đ 갔다. 어? 갔다. 걸어가자고. 리보아은드워석이양석은이녀 <웃음> <컴. 웃음> <야생단이도> 가능하겠어? 은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녀이 녀석은 이녀석 녀석은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와 시원하다 아 잠깐만 이것 감사합니다 컴컴 이거 넣어줘 아뭐 엠. 아? 아 오빠 카메라 들고 있잖아 컴파이 <웃음> 좋아 아 정말 와 근데 여기 보니까 벌써부터 베트남 명절에 그런 분위기가 불신 느껴집니다 와 진짜 바람이 많이 불어요 아 이제 이 길을 저희가 이 길을 건너야 되는데, 건널 수 있을까? 가. 아, 네. 가자. 좋아. <웃음> 어, 너무 무서운데? 아, 여기를 건너야 돼, 우리. 오빠, 안 사와, 안니 뭔데? 즉, 즉. 즉. 저. 조심해. 너무 위험하다. 아. 아. 어 안났어끝났어과고개과 아, 고가야? 네. 응우엔후광장을 왔는데 어, 평소 주말 같으면은 여기 도로 통제를 하는데 오늘은 도로 통제를 안 했네요. 어? 여기 못 들어오게 하는 건가? 어? 오늘 아 오, 그니까 온라인 쭈니옷 파이 응. 오, 왜 기려? 아, 준비준비돼 아, 홈... 준비 지금 웅웅회 광장을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온라 소리보 c l o 어 e 아, 대학 아, 어, 지금 전체를 돌아다녀 봤는데 지 똑같은 현상이네요 어떡하지? 아 오늘 컨텐츠 망했다. 컴퓨터 아, 보험 와. 안궁부 원과 아.. 막혀있는 관계로 2층, 2층 버스, 어.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 저기 저기. 저러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이기이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저 저기. 저기 저기. 저 저기. 저기 저기. 도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À, chưa hả? <cười> à, em đi sao? dạ cái này sao anh? Nhiều cái này một trăm rưỡi một một vé chị. cái Đúng này? À, ở đây có không? À, nếu mà nếu mà đi chắc mình mình chắc mình đợi cái cái xe sắp tới. tôi bao nhiêu? À. bao nhiêu đâu? nếu mà tiến tới chắc khoảng năm r ư i tiếng. tia n h chọn đi. dù g i ố như đi vòng vòng chút xíu mình quay lại. hai mươi phút đến đây. 15. 15, 20. Okay. 아, 1 5 0 응, 어, 봉봉, 응 해요, 여러분. 어, 일단 계획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여기 와서 2층 버스를 탈 거라는 거는 기대를 안 했었는데 괜찮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 괜찮아. 저희는 다음 버스를 탈게요. 지금 이거는 만석이어 가지고. 너무 쌩 어. 어. Cái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cười> 25 i mươi lăm ngàn một cái wow. thắng, anh không ăn hả không có tiền à, à, em mua cho anh nha được không được em có tiền q u oh. không sao hai mươi lăm ngàn n 0 m m ư ngàn em có <cười> nhưng mà nhiều thì em không có không sao anh dở mà anh dở em thương anh quá em <cười> thương con m q u à cậu phải ăn hai cái anh ạ một cái mà à, em một cái anh một cái à, <cười> à tất cả h ấ y cái hả? đ ư c c ả m ơn i ta. c n m m i con. dạ cảm ơn cảm ơn con. dạ cảm ơn cảm ơn cô cảm ơn con. y ê m ơi c a con n m môi con. sợ. ô ấm. n m cái này một cái. 아이 1 5 2 0 네. 0 0 베트남이 점점 점점 변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좋은 쪽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부유해지고 있고요. 아, 진짜 예상치도 못했던. 어. <목소리> tới <cười> Chuẩn bị Tết mà ừ. Tết đếm được ừ. Wow, chúng ta cũng sống cho ổn hết rồi Em nóng không? Nóng hông? Ở đây mát mà ừ. Chuẩn bị Chuẩn bị hả? b ơ m lên k hông? Dạ i người 300 300 Bạn có thể bỏ r h y Là vậy thôi là xong rồi Và lên đường nào đ â Lên đường này Đi cho bật a có ỏ i đ â Được không? À, của anh <cười> Trời, anh cướp Em chả đàng hoàng mà Về được c ư ớ đ n g 하나는 아직까지 잘 먹고 있습니다. 아, 맛있어? 네. 더더 더. 그 오빠람 되어 우와. 할아 되고? 이게 어떻게 되지? 난안 되지. 너무 가능하네. 오빠는 안 돼. 오빠. 특 어? 아. 당비트 혼가디. Mũ được á, n mươi phút, chiếc xe này đi chạy phút, em ngủ phút nha. 은근히 예뻐요 저도 시티투어 버스를 자주 타보긴 했는데 밤시간에 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좀 시원하게 다니실 수가 있구요 낮에 이 버스를 타시면 아마 더워 죽을겁니다 <목소리> 아, 맨날 뱀뭐니아 있어 엄마 그래서 <목소리> 어떡해 아, 어? 지금, 지금, 지금, 에한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 저이 어디서? 아, 내가 <목소리> 헬로헤마 <목소리> 아, 아, 아. 멜로 와 여기 사람 많다 어이 니 형아 신가요 짝짱걸 학생들인가 아, 성당, 성당이고요 성당. 아직까지 공사중이고 여기 우체국입니다 어, 공사는 제가 3년 전부터 공사했어요 여기 언제 끝날지 모르겠네다 h ả m q u a s c c h n h Ghiền đ h ô n b lỡ n h n g video ấ 근데, <웃음> 어. 네, 소소하게, 만약에 좋아하는 여성분이 있다면, 소소하게 데이트할 만한 곳인 것 같습니다. <웃음> 졸리지? 벤탄시장 주변도 조금씩 많이 바뀌어 갑니다 주변 공사가 많이 끝나서 벤탄시장 앞에 공사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이제 많이 풀렸네요 그래서 천막이 많이 걷어졌습니다 아, 어떻게든 자리만 앉으면 자고 있네요 베아니베야 <목소리는> 아. 아. 어야끝 아, 아, 어떻게 예기치 않게 이렇게 됐습니다. 아, 그래도 즐거웠지? 어? 재밌었지? 보이 컴? 보이. <웃음> <웃음> 예정, 예정되지 않은 방송. 자, 그럼 저희는 오늘도 재밌게 놀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빠이빠이.